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영입니다 야 대한민국 창업자들 1년에 100만 명이 창업하는데요 고민 가장 큰 고민은 아이템입니다 과연 내게 맞는 최적 아이템 뜨는 아이템 유망 아이템은 뭘까 과연 그 아이템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없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소장의 빅 아이템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자들이 요즘 뜨는 사업 뜨는 아이템을 김 소장의 예리한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일탄으로요. 고깃집입니다. 고깃집 창업.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2022년 고깃집 창업.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세계에서 9위입니다. 1위 어디입니까? 1위는 미국인데요. 1인당 90kg에 달합니다 연간 2위는 아르헨티나 85kg 3위 이스라엘이 한 84kg 4위가 브라질 한 77kg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고기 소비량이 한 55kg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한 57, 8kg 되기 때문에 쌀만큼 고기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고기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창업시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어 근데 어떤 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돼지고기입니다 (1등) 연간 한 (27키로) (2등이) 닭고기입니다 (16키로) (3등은) 쇠고기 (12.7) 인데요 창업시장에서 보면 어, 우리나라 고깃집은 대략 한 20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깃집 중에서 돼지고기 전문점 한번 볼까요 돼지고기 전문점 창업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전문점 한 4만 5천개 정도 되는데요 새고깃집 보다는 거의 두배 이상 되는 거죠 돼지고기 전문점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삼겹살 돼지갈비 족발, 막 감자탕, 순대, 돼지국밥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를 통해서 요즘 돼지고기 시장은 그래도 어, 홀매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도 한때 돼지고기 돼지갈비 뭐 이런 브랜드는 500개 뭐 하남돼지 같은 브랜드도 200개 정도 오픈을 했고요제주돼지 시장이 한때 상당히 석권을 했습니다만 요즘 좀 주춤세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족발집 감자탕 순대집은 꾸준한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최근에이 돼지고기 시 소위 외국계 사모펀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돼지고기 식당도 외국계 투자금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대상,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번째, 쇠고기 전문점 어떨까요? 우리나라 쇠고기 전문점 포탈에 노출된 음식점은 한 2만 5천개 정도 됩니다. 쇠고기 전문점은 항상 수입산, 국내산 이 두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산 한우 와 비싸죠. 어, 국내산 최고의 한우산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태백 실비식당 갈비살 정말 맛있었는데요. 강원도 태백이나 강원도 횡성 충청도 예산이나 광시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우산지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한우전문점 시장은 워낙 그 소비자가 비싸기 때문에 쇠고기 전문점 시장은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 시장을 좀 이렇게 끌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최근에 수입 쇠고기 전문점 같은 경우는 무한리필 고깃집 프랜차이즈 시장까지 정말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만 많이 생겼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 많이 필터링이 되기도 했던 뭐 우리나라 갈비 프랜차이즈 어 쇠고기 갈비 프랜차이즈는 뉴스에서 빨아 쓰는 갈비 어, 사실은 빨아쓰는 갈비를 빨아서 쇼킹한 이런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급진 투자금액도 많이 되는 한우 전문점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수입 쇠고기 전문점을 할 것인가 결국은 원산지 사입 유통의 원활함을 체크해 보면서 컨셉을 정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깃집 시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 닭고기 시장이죠 닭고기 시장의 대표 아이템 치킨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6만 5천 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이 5만 5천 개인데요 편의점보다 더 많다는 거죠, 치킨 가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치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급증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467개, 467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정에 등록된 브랜드만 보더라도 700개가 넘습니다. 709개더라고요. 치킨 시장에서는 늘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드 양념치킨이 나을까? 아니면 숯불 바베큐 시장이 나을까? 기름에 튀기지 않는 이 오븐닭 시장이 나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죠. 또 하나의 시장, 닭갈비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갈비집이 대략 한,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어, 삼계탕 시장도 한 6,0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닭갈비나 닭발 삼계탕 이런 모든 닭고기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 시제를 겪으면서 보다 좀 시장이 확장되는 이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닭의 사촌이죠 오리고기 시장 한번 볼까요 야 오리고기 시장 저는 이 오리고기 시장 그러면 야닭 고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오리고기 식당 한 9,600개가 영업 중입니다. 창업시장에서는 뭐 돌파놀이 전문점. 야, 저희 집 근처에도 돌파놀이 집.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집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면 훈제오리 생오리. 아니면 오리 백숙. 오리 주물럭. 이런 아이템을 테마로 해서 창업시장에서는 늘 오리 전문점. 어떻게 창업할까? 관심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만 치킨처럼 포... 폭발적으로 매장수가 많이 생겨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양식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갖추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은 육류인데 왜 치킨만큼 많이 안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리 자체가 치킨만큼의 확장성이 있는 건 아니다 때문에 기존의 이런 40대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접근성이 높은 이런 메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업자 최근에 2022년 이 고깃집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모두에서 질문했듯이 저는 고깃집 창업 지금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단지 어떤 컨셉, 어떤 아이템 컨셉으로 출점하느냐 주변의 경쟁 구도를 감안해서 어떤 컨셉으로 출점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키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창업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창업자는 첫째,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좀 높은 공간과 소통 역량이 높은 창업자 친화력 높은 창업자 특히 고깃집은 식사류 손님도 오고 술 한잔 고객도 같이 포용해야 된다 아이템이죠 그래서 좀 내가 사람 만나는 거딱 싫어 이런 분들은 창업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소대지 타고 우리 공이 여차하면 고기를 손질하는 이런 것도 기본입니다 물론 정육점처럼 뼈와 살을 분리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고기 손질에 대한 사장이 직접 고기를 다루는 기술력 정도를 여차하면 배우겠다 이 정도의 역량은 갖춘 분들이 고깃집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깃집사 위험요인, 리스크 있습니다. 고깃집 사업은 창업자 입장에서 행복지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심야, 야간업종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낮보다는 밤장사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고기라는 그 자체가 면류나 야채 이런 것보다 원가가 높죠. 때문에 원가 높고 마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깃집 여차하면 코스트 40% 아닙니까 치킨도 또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죠 참숯으로 구울까 활성탄으로 구울까 아니면 직접 테이블 위에서 야 숯, 가스와 숯불을 직접 믹싱해서 이런 로스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큰 아이템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깃집 창업을 진행해야 될것같고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2022년 이제 중반기 지나고 있고요 하반기 부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창업시장에서 다시 한번 고깃집 시장이 좀 꿈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고깃집 창업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깃집 중에서 한 한국인들이 소비량이 가장 높은 고깃집, 돼지고기집이죠. 돼지고기집 창업시장에 대해서 밀도 있게 분석하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